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신형 투싼 브라비어 바이펑션 튜닝입니다. 현대의 준중형 SUV, 투싼 NX4입니다. 엔트리 등급으로 출고된 터라 등화장치가 모두 할로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에 반하는 노란 할로겐의 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아 LED로 변경하는 케이스입니다. 이고 라이트 테스터기를 이용해 조사각 및 칸데라 수치를 확인합니다. 이제 각 500km를 넘어 신차라 그런지 칸델라 수치는 훌륭합니다만 조사각은 양쪽 모두 우측 상향으로 틀어져 있네요 신차라 할지라도 조사각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준비한 제품은 브라비오 터미네이터 SP 바이펑션입니다 투싼과 같이 2등식 프로젝션 타입에 장착 가능한 제품으로 제품 보증 기간 2년을 제공합니다 국토부 인증을 받은 합법 LED 제품으로 검사 통과 역시 가능하고요 다만 모든 바이펑션 차량에 장착이 가능한 게 아닌데요 장착 가능한 차종 리스트는 영상 하단 더보기에 링크 걸어뒀습니다 기존 할로겐 전구를 제거합니다 토싼의 경우 엔진 룸이 아닌 양쪽 휠커버 고정피를 탈거해 전구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신품을 장착합니다 브라켓 노치가 모두 걸리도록 해준 후 배선은 6시 방향으로 위치시켜 주고요 라이트 작동 상태를 확인합니다 하향등, 상향등 모두 시원하게 잘 들어오네요 이제 라이트 조사각 조절을 시작합니다 선행 및 맞은편 차량 눈부심 방지와 더불어 제조사가 이도하는 밝기 구현을 위해 조사각을 맞춰줘야 합니다 조절를 확인한 모습입니다 컨디션이 매우 훌륭한 할로겐보다 훨씬 앞서는 칸델라 수치를 보여줍니다 차량 등록증의 검사 통과를 위한 사전 인증 스티커 부착 및 전상 등록을 마치면 작업이 끝납니다 좌측은 할록은 우측은 LED의 모습입니다 차량 드레스업 효과는 물론이고 야간 주행시 훨씬 시원한 시야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투싼 NX4 브라비오 바이펑션 튜닝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하단 거북이 있는 예약 안내링크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